가운데 더 좋아 오른쪽 더 좋아 그렇지 여기 다 잡고 다시 한번 이들라가 광풍까지 마무리 싹쓸이 해버립니다 이게 광풍이지 오셨나요 여러분들 리치왕 컷 보내버립니다 이거지 야. 뭔가, 배나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? 배 있네. 죽으라미를 뭔데? 아니, 0 4번 뭔데? 아니, 진짜! 제발요. 여기서 2 4대을맞는다 그러니까 그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플레이 하면 나중에 결국 자기 원래 MMA 이사를 갔을 때 조집니다 체르스 체엘스 오케이 3들맨디로나 모듈 바르는 거 요새는 독성 저격당해서안 좋을 수 있는데, 야 이거 뭐냐? 라그가 두 장에 가르까 미쳤나봐. 지운 적 게임 하나 봐. 이것이 고... 제로스, 체이스 제로스, 딜러키, 체이스 삼딜, 체이스 베이. 리븐데어 넣으면 6렙 찍을게요 오, 허야 이거 졌는데? 어 졌죠 이거 개날목 인대 상대? 야 이거는 좀 기계가 혼내줘야 되는데 근데 못 싸운다 상대 히드라가 이제 잘 긁으면 이기는 거거든? 다 이러면 이길 순 있어 야 이제 반반이다 이겼다 오케이 야 이거 절대 못이겨데 이거 내가 절대 못 이겨요 이건 지금 끝내서 다행이지 이걸 해놓고 왜 나간거냐 너는? 아 죽은건가? 어, 나눠주지. <웃음> 아, 뭐 말간이스야 또하또왜 아, 이래? 아, 사람 또 섭섭하게 만드네. 에? 아, 이걸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? 나그 한개더 나오면 불안 팔거야 자빠빈 정령에 미친 사람들 미치왕나았내 리치왕 와4 0대미 지금도 난 구려보이는데 아 진짜 악하다 야 이게 리치왕 상대로 방울매에다 환생 걸면은 웬만해선 100이 안뜨거든요? 웬만해서? 약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제 잽이 이게 싸움이 안 되거든요 빨리 끝내자고. 얘는 다래 기계라. 얘는 나갈 것 같아. 다래 기계 무조건 나갈, 이거 무조건 나가지. 다래 기계면 너도 40 데미냐? 다음에도 40 데미일 것 같은데?